애들이 한가해 보이네. 일거리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시켜야 딴 생각을 안 하는데. 뭐하러 잡동사니를 모으고 다니냐고?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건 보기 싫거든. 튜닝이 잘 됐는지 볼까? 잘 따라와 얘들아. 꼭꼭 숨어라. 머리카락 보일라. 엄살 부리지마 묵직하게 행방! <웃음> <샤! 샤! 웃음> 엄살 부리지마 노래... 뭐, 당신에게 나는 아직 쓸만한 부하정도려나? 기왕이면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데